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은 언제를 뜻할까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일 때예요 세상은 커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그냥 첫째가 되셔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그 첫째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덕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돈의 위력 앞에 타협될 때가 바로 신랑을 빼앗길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는 너희가 곡기를 끊으면서 정말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울러서 우리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이 혼인집 손님들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죠 그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여기 애통할 수 있느냐는 라 뜻입니다 슬퍼할 수 있느냐 바로 그때 그 슬픔의 표현으로 애통의 표현으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죠 왜 그렇죠? 신랑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금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혼인집 예, 신랑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그런 배부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이런 거예요. 밥을 이렇게 그 굶는 것이 금식의 다가 아니라 밥을 굶으면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밥만 굶고 있으면 그냥 굶식이에요 곡기를 안 먹는 거죠 진정한 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내 안에서 퇴색되어지고 멀어지고 내 안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이 전부이고 예수님은 하나의 나의 소모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이 밥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밥을 먹어야만 사는데 나는 이 밥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라 여러분들의 결단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나는 영으로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는 그런 분명한 것을 갖고 세상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굶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는 나의 절대 의존적인 힘을 여기에 두지 않고 나는 다른 곳에서 그 절대 의존의 힘을 얻습니다라는 우리의 확고한 표현의 의지예요 나의 절대 의존의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요 그 하늘의 생명이에요 그 하늘의 생명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만 우리 안에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금식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 금식하죠? 금식은 예수님 신랑을 빼앗겼을 때내 안에 금식하는 거예요 내데이 신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의존을 여기에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둡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굶어 죽어버리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하늘의 생명 영적인 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살수 없고 이대로는 세상의 것에 탕류에 떠밀려 가는 것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살려 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의 이유를 혼동합니다. 금식을 다른 이유에서 찾아요 그러나 금식은 이런 이유로 해야 돼요 자이사에서 58장을 우리 같이 가봅시다 이사에서 58장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어, 이들이 예,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예, 이렇게 쳐다보지 않느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어, 자신들의 그 간절한 바램과 소원을 하나님이 예,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평과 하소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은 이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오락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즐거움을 계속 추구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관심과 초점이 자기 쪽에 와 있고 세상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죠.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이런다는 거예요.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 자기 소원 성취를 하려고 금식하는데 금식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금식하고 너희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하여 악한 주먹을 치면서 좀더 나은 것을 너희가 소유하려고 너희들이 더 즐거움을 얻으려고 너희들의 고통을 너희들의 추구하는 마음의 소원과 바램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거 금식? 그거 아니다 5절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 금식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금식이 될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아 형태는 그렇죠. 형태는 밥을 굶고 어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모습으로는 금식처럼 보이지만 에, 여호와께 열납이 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거 여호와께 아무런 연결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서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은 희생과 손해를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이 금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너가 금식했느냐? 예수를 먹고 마셨느냐? 그러면 이 모습이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금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는 라 것은 우리에게서 막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포기되어지는 일이고요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수고와 물질적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내가 죽으면서 남을 살리는 일이 내가 손해 보면서 남을 부유케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 가능한 것이 6절이에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함께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이 금식, 이 금식을 이루시고 이 금식을 베푸시고 이 금식이 되어 오신 이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흉악의 결박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압제의 줄에서 우리를 끌어주고 그리고 멍에 매었던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일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금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금식 이것을 받은 자이 금식에 함께하는 자 요것이 참된 금식이에요. 밥을 굶는 것이 참된 금식이 아니라 밥을 굶었으면 나오는 결과가 뭐라고 했죠? 유리하는 자, 빈민하는 자, 불쌍한 자, 내 고륙을 향하여 피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우리 안에 있어지는 근거는 뭐냐면 내 안에 흉악을 풀어주고 압제당했던 나를 자유케 하신 내 안에 왕으로 세상 임금을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내 안에 탄생했을 때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금식하지 않으면 이것은 꿈도 꿀수 없는 일입니다 모양만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안에 이기적인 내 안에 숨고 감당하기 싫은 내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탄생했을 때 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셨을 때이때 때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는 비로소 세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내가 어디에서 있었는가 내가 어떤 곳에서 있었는데 내가 지금 나온 곳이 어딘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먹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를 줄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줄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안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누구에게도 무엇을 줄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을 수 없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금식은 참된 금식입니다 그 참된 금식이란 예수님이 하신 금식에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금식이 무엇이죠?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금식이 지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 당한 차를 끌어내주고 자유케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사명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함께 하는 것, 이게 진짜 참된 금식이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을 우리 같이 가보시죠. 예수님이 이 금식을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절 봅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분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신 분입니다.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 이 말은 사,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어,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이분이 어떤 분인가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죠? 우리가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늘 기도할 때 하는 그 고백처럼 바로 이분이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 은즉 내가 내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흑암이요, 어두움이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질 자로 그들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첫째로 가지고 이 세상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소원을 성취하며 나의 목적을 이루는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 때문에 배불러질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옥이에요 죄 아래 세상을 두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았어요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세상에서 좀더 갖고 세상에서 좀더 알아주고 세상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에서 좀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의 증거로 세상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자랑하려고 했어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드러내주려는 곳으로 나는 예수를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감옥이에요 이 세상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희망차게 보이고 이 세상이 여러분의 배부름을 줄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그 어떤 것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고 금식하여서 그것을 얻을 것이 있다면 이것이 어찌 나를 위하여 한 금식이냐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락될 금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굶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꼭 좋은 대학에 가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밥을 굶으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게 세상에 여전히 갇혀있는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그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와 평강의 임함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감옥인 세상이 좋아요 네. 여러분 그 철조망을 놓고 철조망 안에 있는 사람이 철조망 밖에 있는 사람을 볼때저 사람들은 갇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좀더 나은 좀더 나은 빵을 먹고 좀더 나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이들에 대하여 저들은 진짜 감옥에 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 전혀 다른 원리와 기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다르게 결론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려면 발에다 땅을 디뎌야만 한발한 한 발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현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수 있는 존재들이 못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요. 이 현실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육신과 다른, 육신 속에 있지만 육신대로 다른, 다른 기준과 원리대로 사는 존재가 되도록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이에요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 나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셨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서 눈먼 속에서 세상 것으로 울고 웃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한다면 밥을 굶으면서 자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래고 있다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금식이 될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 예수님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 압제 당했던 자를 자육해하고 이 멍해에서 우리를 풀어내주는 이 금식에 우리가 참여될 때 누가 참여되죠? 흉악의 결박이 풀린 자가 압제에서 자육해 된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자만이 혼인잔치의 기쁨에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예수 때문에 살만 나요 당장 렌트비가 걱정이고 당장 응?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몸은 고달프고 짜증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원리 때문에 여러분 기쁘세요. 만족스러우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이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로다. 이 복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는 자는 지금 금식 중에 있는 거예요. 없는 자는 금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곡기를 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먹고 배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께서 내게 주신 이 영혼의 자유함 이 참된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왜 잃어버렸는가 왜 나는 여기서 빈민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이렇게 헐벗고 굶주려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그저 흘러가는 하나의 얘기에 지나고 마는가 정말 나에게는 왜 기쁨이 되고 있지 못한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속에 구원 현실이 벌어졌어요. 우리에게 벌어진 구원 현실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으로 죽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시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게 구원 현실이에요. 이게 영적 현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세상 것을 갖다 줘보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가? 아 나는 그것이 진짜 즐거워요. 한번 줘보세요. 세상 것 한번 가져나 보고? 아, 민정자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 세상 거 하나님 저기, 줘보기나 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때 놀게요. 줘보지도 않고 기쁨을 내가 못뭐 모른다 그런 생각하지. 일단 줘보세요. 그리고 내가 멋있게 포기할게요. 놀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주면 로또 당첨되면 남자는 여자부터 음, 여자는 차부터 뭐 이렇게 다 그런다면서요 집부터 새로 사고 우리에겐 그러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헝편이요 세상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된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것에서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의 욕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쏠리고, 그것 때문에 웃음이 있을 것 같은, 이것 때문에 남편을 쪼고, 이것 때문에 아내를 구박하고 그러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정말로 금식하십시오. 무릎 꿇고 나는... 곡개를 끊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필요로 한 자입니다 나의 절대적인 힘은 예수의 십자가만이어야 합니다라고 예수를 먹어야 할 필요성을 아시고 정말로 이틀, 삼일을 정말 금식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수를 먹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 것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울고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게서는 가당치 않은 것인지 영적 구원 현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배부른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가있을 기쁨을 맛보면서 이 땅을 사는 자들이에요 왜 세상만 보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집돈 여러분들의 건강은 허상이에요 진짜 실상은 보이지 않는 실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실상이에요 이것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에요 세상에 거짓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배부른다면 여러분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자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깨어 계십시오 눈을 뜨세요 마태복음 2장을 우리 같이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참된 금식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1절 보세요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소동했다라는 말은요 불안해 했다는 뜻이고, 번민했다는 말이고, 당혹스러워 했다는 뜻이에요. 어,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어, 유대인의 왕으로 어, 예수가, 아, 이, 약속된 그 메시아가 나셨다. 라는 이, 이 소리를, 그래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 해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강혹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뭐 기뻐 찬양하여라 로엘로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막 맞이하는 그 기쁨의 축제가 아니라 굉장히 괴로움이 넘쳐서 곤욕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에 어, 속한 후예입니다 예, 그 어, 로마의 그 그 황제한테 가서 돈 주고 유대 왕으로의 이그 왕권을 산 사람이에요.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잘 왔다 갔다 하면서 그그 그 정치에 잘 붙어가지고 왕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어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내는 유대인 여인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두 자녀를 아들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왕권에 도전이 된다 생각하니까 아내와 두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큰 아름답고 화려한 헤로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런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그, 그 왕이 났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 굉장히 막 불안하고 갑자기 마음에 당혹감이 생기고 두려웠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지경에 그곳에서 미가 보니까 미가 선지서를 보니까 거기에 메시아가 난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에 있는 두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독한 짓을 이 해롯대왕이 했잖아요. 해롯대왕은 그렇다 쳐요. 그의 왕을, 왕권을 그만큼 사수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토록 그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왜 소동할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현 주소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말하는 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내 안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내 안에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기뻐하는가 그 말은 뭔 소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된 것을 기뻐하냐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내가 목적하는 바로 지금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나는 만족하고 할 일이 있고 나는 여기에 내 가치를 두고 있고 지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 앞에 헤롯대왕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번민하는 거예요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대다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말은 기뻐해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가져왔다고 하고 구원을 줬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공짜라고 하니까 신나게 받아요 그런데 그 공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를 쏟으신 값비싼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피를 덤복 받아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인생을 삽니다 세상이 여전히 나를 하여금 즐거움을 주고 세상 것을 인하여서 나는 울고 웃고 있고 세상 것 때문에 피굴함을 느끼고 세상 것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살맛을 느끼고 말 한마디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존심에 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냐 말이에요 대체 복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내 세상에서 여러분을 나오게 한그 생명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하여 왜 당혹스러워하냐고요 왜 번민하냐고요 왜 불안해하냐고요 우리가 정말 금식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인가 나는 정말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망하고 있는 자인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는 허상에만 아침 안개와 이슬과 같은 이 세상을 부여잡고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온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나 역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고통스럽죠 오늘을 지나면 내일 또 나는 똑같이 다람쥐 채바퀴 같은 일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곳에 가서 나는 출근을 해야 되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되고 장 기간 또 운전을 해야 되고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나에게 와닿지가 않죠 왔다는 것이 나한테는 이게 뭔 소리야 진짜 벌어졌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진짜 예수님이 파루시아 재림했단 말이야? 아니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야?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을 종말시켰단 말이야. 끝장냈단 말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 온 예루살렘이 초림의 예수님 앞에 소동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범민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영광의 재림의 나팔 앞에 고개를 파묻고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손짓을 저을 사람들이 허당할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거짓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은 예수가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이며 내일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 나의 왕으로 구주로 임금으로 임한 자는 세상 것으로 울고 웃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괴롭힘 당하지 않으며 그 예수님이 전부인 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그 아멘의 의미가 이겁니다. 4절을 보시죠.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바울의 말입니다 자신은 육신으로 행악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랍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뭐죠? 육신을 따라 행하게 하는 세상의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법들을 말해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지만 발에 땅을 딛고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바울의 고백이에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꿇어 복종하는 그 힘이에요 그 힘이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육신을 갖고 아프죠 몸이 지치죠. 힘들죠. 갱년기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여러분 피곤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 피곤하니까 그냥 주야장창 24시간 36시간 쭉 자면 그 피곤이 없어지나요? 저희 집사람 보니까 잠만이 자니까 더 자던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 길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육신을 부정하고 살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고요 일을 안 하면 당장 페이먼을 걱정해야 되는 현실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우리는 행하고 있지만 일을 하고 있지만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너희들이 모르는 세상이 모르는 세상에서 갇힌 자들이 세상은 우리를 볼 때는 니들이 갇혔다고 하겠죠 철조망 이쪽에서 보니까 그냥 우리는 이 철조망에 갇혔던 감옥에서 흉악의 결박에서 압제의 줄에서 먹여서 꿇어 결박을 풀어서 자유케 하신 예수를 왕으로 만난 자들이에요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갖고 들어오 보니까 세상의 허상 거짓땜들을 우리는 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눈이 떠진 자들이에요. 흑암에 있었을 때는 안 보였는데 본 자들이에요. 아하 이건 망할 것이구나. 이건 영원할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하여 갖게 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에게 도 복종하게 한다. 내 생각, 내 이론, 내 합리적인 나의 계획, 나의 그럴듯한 나의 논리,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하는 것딱 하나 그리스도에게 매번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이 세상을 이겨버린다니까요 이 세상을 정복해버린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자로 살게 한다니까요 이것이 기쁨이 된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 이 땅에는 평화여 하늘에는 영광이 된 것은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할 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주어진 것을 갖고 영적 구원의 현실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적 구원의 현실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해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24시간을 하루를 부여받았지만 우리는 세상에 갇혀서 우울증에 잡히고 세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 왜 사나 어?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 먹나 그런 것에 잡혀 살지 않고 우리는 이 예수를 가진 자로 예수의 금식 속에 있는 자로 혼인집의 잔치에 참여된 자로 기뻐하며 배부르며 그 잔치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금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신랑을 뺏길 날이 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이 기쁨을 너희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밥 굶는 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를 먹으라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다시 똑바로 제대로 직시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를 줄 것입니다. 좀더 쉬어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것처럼 그렇고 세상은 우리에게 돈으로 위로를 주려고 한다 더 많이 해라 좀더더 더 많이 가져서 자녀들에게 좀더 그럴듯한 네. 내 자녀에게 집한 채를 물려줘야 되는데 교육보험도 들어야 되는데 일부 중에 어떤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좀더 좋은 것을 줄수 있을까? 고백하는. 평화가 있을까요? 조금 더 그러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좀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몸은 지치고 내가 왜 사나 싶고 나는 이것 하려고 살았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속여요. 그게 세상에 갇혔던 우리예요. 여기에서 나왔다는 게 뭐예요? 세상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나온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싫다하여 떠났던 우리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살수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죄를 여전히 행하고 있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힘만으로 사는 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의 힘만이 필요한 거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현실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나온 것을 모르고 세상의 현실에만 잡혀서 살고 있는 이 모습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합니다 이 모습을 갖는 거죠 모든 이론과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무엇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좀 전에 찬양을 하며 받았던 은혜, 기도하면서 누렸던 행복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았던 진리 그것도 좀 전에 방금 전에 받았던 그 은혜도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하, 저거는 틀려먹었어 판단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저렇게 섬겼으니까 이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해왔고 구제해왔고 선행을 했으니까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에게 꿇어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나님을 아는 한 또한 모든 것을 내 생각과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참된 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알았거들랑 무엇을 했거들랑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 앞에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의 은혜도 복종하고 이전까지 받았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을 다시 떼는 그런 믿음의 걸음 3 이것이 흉악의 결박에서 풀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와 영광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실하게 참된 금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제 안에 탄생해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 가운데 행하지만 육신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를 왕으로 가진 자로 세상을 다르게 판단하며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분명하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망할 것이요 썩어질 것이요 버려질 것인데 세상으로 목적 삼으며 세상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세상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희미해져가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세상만 커 보이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육신의 곡기를 끊어가면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참된 금식이 우리 안에 베풀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은혜의 금식이 우리 안에도 있어지도록 이 성탄을 맞이하는 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곳곳에 이말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